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사주 상담하다 보면 부부궁합이라는 것을 반드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또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어떠냐? 함께 해로 할수 있느냐? 아니면 못 살겠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한번 자세히 봐달라. 그러니까 사주 명예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부궁합, 그러니까 궁합을 반드시 볼줄 알아야 한다. 그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오늘은 한 가지, 가녀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도 이제 한 25년째 결혼생활을 됐습니다. 살다 보니까 여러 뜻이 맞지 않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립이 어떻게든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끝까지 그것을 넘기지 못하고 서로가 갈라서거나 아니면 사별하느냐 자 오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주에서 부부궁합을 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주 팔자 일제 형충 파해가 있냐, 아니면 사주가 어떤 한 부분으로서 그 형충 파해, 혹은 한쪽으로 사주가 치우치거나 식신 상관이 과다냐, 남자에게는 여자에게는 관살이 혼잡돼 있냐, 여러 가지를 볼수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 가녀 지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를 합니다. 가녀 지동. 가녀 지동이라는 건 뭐냐? 가녀 지동. 간 자는 천간을 이야기합니다. 천간. 지 자는 땅지 자를 이야기합니다. 땅지 자. 여 자는 같은 여 자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여 자. 동 자는 한 가지 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간과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이걸 이야기죠 이걸 가녀지동이라고 합니다. 가녀지동. 뭐가 같냐? 오양이 같다. 예를 들면 갑인 을묘 병호 정사 무진 이렇게 천간 이걸 쓸 천간이라고 합니다. 하늘 천자 천 여기를 땅지자랍니다 땅지자. 천간. 지간 이렇게 봐요. 지지. 천간과 지지에서 여기서 간지라고 합니다. 간지.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이렇게 간여지동을 갖고 있다. 어느 부분에서 배우자 자리에서. 배우자 자리에서 이렇게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경우. 태어난 날이죠. 태어난 날짜에 배우자. 이게 본인이고 이 밑에가 배우자죠. 배우자 자리에 같은 격으로 있다. 간여지동이 있을 때 이럴 때 부부가 어떠냐. 이런 것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같은 오행이 있다면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오행이 같이 있으면은 똑같으니까 부부가 수직관계라 수평관계라 그랬습니다. 호칭이나 친구같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친구같으니까 좋긴 좋지만 그것이 격이 넘으면 도를 넘으면 오히려 이제는 질서가 없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걸 기해주겠죠 이게 만약에 남자다.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가 토가 해당이니까 토가 안에 해당이 됩니다. 토가 아내 해당인데 토 입장에서 볼때 토가 보면 여기서 이게 남편이에요. 남편이고 이 밑에 있는 남편 밑에 있는 글자가 같은 오행인데 여기에 똑같은 주거 자리에 주거 자리에 또 다른 오행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이 사람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은 본인이 남편이지만 아내가 또 다른 남자를 넘볼 수가 있다. 쳐다볼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아내도 헷갈리죠 이게 남편이 뭐이 밑에 남편 밑에 다른 또 다른 남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 이 말은 뭐냐. 양쪽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주거 자리에서 두 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간여지동은 배우자 문제에서는 조금 좋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여지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명리학해서는 부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보자, 여자. 여자 입장에서는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우행상 금에 해당이 될때 이게 남편이 있죠. 본인이고, 여자이도 남편이, 남편이 와서 보니까 여기에,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이게 아내고, 이 아내 밑에 또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넘본다. 똑같이 여자 남편 입장에서도 뭐냐? 두 여자가 한 집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품을 수 있고 이 여자도 품을 수 있다 이걸 이기해 주죠 그래서 가여지동을 갖고 있으면 배우자분 부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여지동에서도 급이 있어요 갑인 을묘 병호 정사 무진 정신, 신유 임자 이렇게 있는 경우 다릅니다. 급이 있어요. 이렇게 임자나 아니면 신유나 병오나 을미나 얘들은 굉장히 센 간여지동이고 그래도 나머지 이거, 이거는 갑인이나 정사나 무지나 이런 애들은 뭐냐 그래도 약간 유연성 융통성이 있다. 왜? 지지에 지지에 다른 오행이 있어서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녀지동에 대한 이분은 지금 일본에 사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몇번 문자메시지를 주면서 저에게 한번 사주를 좀 한번 풀어봐달라 자기는 이름만 밝히지 말고 풀어달라 그러면서 저에게 부부 문제. 과연 이혼하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어떻든 견디야 할지 이 부분을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꼭 동영상에 올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기도 간여지동을 갖고 있습니다. 간여지동. 이분이 일본에서도 명리사주를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거 유튜브를 보고 한번, 한번 풀어봐달라 이렇게 제가 저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풀어보고자 합니다. 정미생입니다. 정미생. 1967년생, 인가 54세입니다. 54세 현재 여성이고요. 배우자 전에 가녀지동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 거의 허물없이 지내겠구나. 그러나 문제가 터지면은 이건 서로가 못 말리겠구나. 그러겠죠. 이 사전은 인속에는무병감이 있겠죠. 무병감 겨화가 있다, 이렇게 보기. 약간 유연성을 갖고 있는 지장관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태어난 것은 정민데, 갑, 인. 일주가 칼인이에요. 그 태어난 게 신입니다. 신 자체. 신. 정이니까 신이면, 이것은 무신에 해당이 됩니다. 무신. 자, 자, 게교죠 가빈일주, 가빈일주에 있다. 가녀지동을 갖고 있다. 정미생이다. 무신이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배우자예요. 남편입니다. 남편. 사주팔자의 배우자 자리에 같은 비견이 있는데 여기가 관이 남편인데 남편이 들어오면 이게 아내예요 아내. 자기 옆에 바로 옆에는 또 다른 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금극목 하면서 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갈등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여자를, 인 자체를 넘보게 되겠죠. 이 속에 있는 을목 자체도 여기서 넘본다는 것이죠. 근데 얘는 얘를 더 넘보겠죠. 연상의 여자를 더 넘보겠죠. 그러니까 이 간목 자체는 자기 아내에게 제대로 힘도 쓰지 않고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옆에만 활짝거리고 활짝 짝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 감목 자체와 신은 더욱더 심하게 대립이 형성이 된다. 왜? 감목이 강하지요. 힘이 세죠. 신 자체는 약해. 여기는 목의 곧장입니다. 그러니까 얘금 자체는 목에 엄청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 이죠. 경금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사주에서 이 상태 지금 이, 이 사주를 지금 살고 있는 꽃 태어난 시가 해시에 해당이 는데 해시. 을해에 해당이 돼. 을해 정리, 무신, 갑인, 을해자 이제 한번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자. 이분이 저한테 주시면서 이 사주를 주면서 남편하고 계속 살해하냐? 못 살겠냐? 이걸 자세히 좀 분석을 해달라. 자 보자고요. 그러면 구역 정리를 해보니까 이목 기운이 이렇게 많네. 목 기운도 있네. 신 자체 금 하나가 있네. 예신 자체 경금 자체는 뭐냐면 이 사주에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원래 이 사주가 태어난 달이 편관이에요. 편관이라면 원자 자체가 실력했다. 힘을 잃었다. 일간이 힘을 잃었다. 그런데, 옆에 주변 세력을 보니까, 아니다, 짱짱하구나, 오히려. 이감목은감목 자체가 이러한 나무예요. 경금 자체는 이때는 뭐냐면은, 도끼가 아니고, 도끼가 아니고, 여기서 뭐냐, 충통밖에 안 돼, 조금만 면도칼, 면도날.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면도날. 너무 이거. 이런 톱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톱을 갖고 얘를 잘라낼 수 있느냐 못 잘라낸다는 거죠. 얘를 잘라내려고 할때 얘가 더욱 신경질을 내겠죠 와서 깔짝깔짝 하니까 힘도 없는 것이 괜히 덤비니까 얘 감옥에 있는 짜증이 나겠죠. 그러면 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최선 다했고 얘는 만족 못하니까 치고받고 하겠죠. 모든 걸 아무리 예쁜 제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를 않아요. 이건 정말 힘들다 이거야겠죠 자그럼 이럴때 간여지동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간여지동이니까 부부는 좀 뭔가 냄새가 나는데 안좋겠구나 그런데 배우자를 상징 글자를 놓고 보니까 얘가 힘을 못쓰고 있네 그러면 얘가 파괴되거나 아니면 이 세력이 더욱 강해질 때 빠박 난다는거예요 빠박 그걸 누가 알려주냐 대운이 알려주 대운이 대운을 보자 여기 예, 7등이더라고요 무, 기, 기육, 경술, 신혜, 임자, 개축, 가빈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빈, 대원자체. 가 그러면 보자. 대원을 보자. 7이에요. 7, 7, 17, 27, 37, 47, 57, 현재 54세. 개축 때문에 들어왔다. 47에서 57. 오, 이건 백호 네살에 들어왔네. 뭔가 냄새가 난다. 축이 들어왔네. 충미충을 때렸네. 와, 충미충을 때리고 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금의균 자체가 많아졌네. 금이 많아졌다. 이 말은 뭐냐면 얘가 세진 것이 아니라 금의균이 많아지면 얘네들하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아 이때는 남자로 인해서 이 간목 자체가 남자로 서 굉장히 음고생을 한다. 이, 이 속에 엄청난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글자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얘보다도 금방 지나면 갑인이 똑같은 57에서 67세에 들어온다는데 갑인 자체가 이건 뭐냐 똑같은 갑인, 가빈, 갑인들어온는데 이걸 복음이라 한다는데 복음 현상이 일어나요, 복음 같은 글자가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얘가 왕따 됐는데, 이름이 들어와서 인신충 때리고 있는데, 얘가 인신충을 때리고 있다는, 또 때리고 있다는 거겠지요 아하, 이때는 못 살겠구나. 이 사주에서 보여준, 죽어도 이때는 못 산다. 살면 한 명을 빨아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저는 이 사주에서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끝내줘라. 언제? 신충년, 2년, 이민년 이사주 넘어가기는 힘들다. 2022년도 넘어가기는 힘들다. 신축년에서 여러가지 재산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얘기하죠. 이축 자체에서 축이 들면서올 10월에서 11월 7일에서 내년 12월 7일 사이 신축년에는 이 사주가 남자 문제, 배우자 문제 골잡고 이민년에서는 이 사주는 결국 뭐냐 결별할 수 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죠. 그러면 이 사주는 현대하라. 이혼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주는. 이혼하고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 사주가 과연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화해의 기운 자체인데 자식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못 어울려요. 질문도 이분이 이야기했지만 자식과의 관계도 너무 힘들다. 근데 사주는 그래요.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놓아줘라. 서로가 놓고 살자.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앞에 또큰 다른 기운이 있으니까 이 57세에서 67세 사이에 혹시라도 또 다른 남자 만나려고 하지 말아라. 만나봤자 그게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 인생 이제 뭐냐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주라. 남자는 이 사주에서는 남자는 이제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이상 크게 개입하지 말아라. 그러나 좋은 점은 있더라 보니까 올해 10월부터 내년 신축년에는 신축년에는 이 사주가 어쨌든 돈과는 관련이 있더라. 재수는 있더라. 그러니까 뭐냐. 혹시 부동산이든뭘 있으면 한번 사재켜라. 아니면 부동산에서 투자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라. 일본에 투자하다든 한국에 투자하든 아니면 어떤 거든 문서에 대한 계획은 있다. 이걸 이야기죠 그리고 혹시라도 매도를 하게 된다면 매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이 해신축에는 혹시 부동산 매도한다면 그 100% 이루어진다. 어느 해 진술 충미 달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녀지동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가녀지동. 가녀지동을 갖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건 일단 배우자 문제 좀 그런 결함이 있다. 그런데 누구나가 그 가녀지동에 대해서 이혼하고 사는 게 아니다. 유연성, 용통성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 사주는 뭐냐? 가려지는 배우자를 상징할 때 너무 약하고 운에서도 이렇게 약하게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못 산다 못 산다 했는데 저는 여기서 언제 끝나느냐? 아니면 진짜 이걸 끝내야 하느냐? 명예에서 설명할 때 저를 끝내라! 이 사주는 끝내주는 것이 상책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